안녕 하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 찐으로 너무너무 애정하는 헤라의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 6가지 전 색상 리뷰를 준비를 해봤어요 요 틴트 패키지부터 제형 6가지 색상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꿀조합까지 담아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리뷰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요번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 패키지부터 보면은 블랙 패키지로 나와서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시크한 느낌이에요. 블랙 패키지에 아래로 갈수록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컬러가 보이기 때문에 정말 센스있고 감각적인 그런 디자인이죠.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가 원하는 만큼 덧발라서 컬러와 글로우한 느낌을 조절할 수 있는 빌더블 텍스처가 특징이거든요. 이 어플리케이터도 보면 은 가운데가 살짝 뚫려있고 동그란 모양이어서 많은 양이 묻어나오지 않게 양 조절이 가능한 어플리케이터예요. 컬러도 화사하게 바를 수 있는 채도 높 높은 컬러와 자연스럽게 바를 수 있는 뮤트하고 차분한 계열로 웜톤, 쿨톤 모두 골고루 나왔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컬러를 선택하기 좋은 것 같아요 한겹 발랐을 때랑 두겹 그리고 또세겹 발랐을 때 느낌이 점점 달라지고 얇게 발리면서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이렇게 광택이 차르르하게 도는 그런 제형이더라고요 이제 바로 입술에 컬러를 발라보면서 보여드릴 건데 419호 레이지뱅 컬러부터 발라볼게요 딱한겹 발랐을 때 굉장히 얇게 발리는 거 보이죠? 처음에 딱 바르고 제형이 되게 신기해서 놀랐어요. 보통의 글로우 틴트들은 조금 도톰하게 올라가는데 얘는 되게 얇게 올라가고 입술에 밀착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베이지 느낌이에요. 이 컬러가 기존의 팜파스 컬러랑 비슷한 컬러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가운데 부분에 한 겹씩 더 발라주고 손으로 살짝 퍼뜨려줄게요. 저는 이렇게 입술산 부분에 바르는 것도 좋아해서 입술산에도 살짝 발라줍니다. 이렇게 차분하면서 살짝 생기도 있는 코랄 베이지 느낌이거든요. 레이즈뱅 컬러는 웜톤 분들이 차분한 무드를 낼때 이렇게 단독으로 바르기도 좋고 다른 컬러를 레이어링해서 바르기도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요번 틴트 메인 컬러인 103호 히든 모브 컬러를 발라볼게요. 마찬가지로 한 겹만 발랐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고 살짝 로지빛의 MLBB 느낌이에요. 저는 요 컬러를 되게 자주 사용하고 제일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입술에 얇게 발리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한 겹만 발랐을 때는 진짜 얇게 스미듯이 발리는 느낌이고 이렇게 두 겹째부터는 조금 더 쫀쫀하게 발리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두겹세겹 발라주면 은 입술에서 쫀득하게 제형이 딱 올라갑니다. 한겹더 바르니까 색감이 조금 더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죠. 로즈빛에 살짝 모브 느낌도 있고 코랄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그렇게 오묘하게 섞인 컬러가 너무너무 예쁘기 때문에 꼭 하나쯤 소장하시길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얘가 메인인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친구 만났을 때이 틴트를 바르고 갔었거든요. 내 친구가 제 거를 발라보더니 색깔도 너무 예쁘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얇게 발리나면서 놀래가지고 이건 당장 사야 해 하고 진짜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바로 구매를 결제를 때리는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진짜 실패 없을 것 같은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예쁜 컬러예요. 정도 생기도 살려주면서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는 컬러기 때문에 제일 애용하는 컬러예요. 그리고 다음은 304호 시퀀스 컬러인데 이 컬러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것 같은 컬러예요. 이렇게 한 겹만 발랐을 땐 이런 느낌인데 가운데에 이 컬러 진짜 너무 이쁘죠 진짜 얼굴에 형광등 팡! 켜주는 그런 레드 컬러인데 웜, 쿨 치우치지 않은 굉장히 상큼하고 얼굴에 생기를 딱 넣어주는 그런 레드 컬러여가지고 이 컬러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두겹 발랐을 때 올라오는 이 글로우한 광이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면은 많이 묻어나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두겹 발랐을 때 살짝 이렇게 쫀쫀하게 입술에 있어주면서 건조하게 마르는 느낌이 없어요. 건조하게 마르는 느낌이 없고 이렇게 입술이 딱 편안하게 쫀쫀하게 이렇게 있어줘가지고 각질도 부각이 잘안 돼서 그것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컬러는 좀 컬러감 있고 선명한 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꼭 소장하셔야 되는 컬러입니다. 126번 니들러 컬러를 발라볼게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쿨톤 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만한 핑크 컬러예요. 이렇게 은은한 정말 여쿨러분들이 좋아하실만한 브라이트한 핑크 컬러고 이렇게 한겹더 발라주면 은 조금 더 비비드한 느낌으로 바뀌는 그런 핑크 컬러인데 되게 쿨하고 예쁜 핑크 레드 그런 컬러여가지고 진짜 쿨톤분들이 환장할 것 같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핑크 컬러예요. 이 컬러도 좀 자주 발라줬던 컬러입니다. 얼굴에 이렇게 딱 생기가 있어 보이게 해주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이기 때문에 컬러는 쿨톤분들 그리고 핑크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467번 진저 센티드 컬러를 발라볼게요. 이렇게 안쪽 위주로 발라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 퍼트려줄게요. 틴트 제형 자체가 얇게 발랐을 때랑 진하게 발랐을 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좀 진한 게안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한겹 정도만 발라서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주시면 되고 립이 포인트가 되는 게 좋고 좀 선명한 색감이 잘 어울린다 하면 은 이렇게 한 겹씩 더 발라가지고 조절해서 바를 수 있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인데 살짝 브라운 느낌도 있고 옐로우와 칠리 컬러가 좀 섞인 듯한 그런 매력적인 컬러예요. 이런 컬러들이 좀 잘못 발랐을 때 얼굴에서 좀 흑톤으로 나오는 그런 칙칙한 컬러들이 있는데 이 컬러는 제가 발랐을 때도 엄청 막 흑톤으로 보이진 않죠? 되게 자연스럽게 생기를 살려주는 컬러인데 웜톤 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 컬러입니다. 이렇게 오묘한 컬러 찾기 좀 힘들잖아요. 이 컬러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매력적이죠? 옐로우 느낌과 칠리 느낌이 섞여있어가지고 약간 힙하게 메이크업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찰떡으로 어울릴 것 같고 가을 웜톤 분들은 딱 바르면 너무너무 예쁠것 같아요. 79번 참드 컬러를 발라볼게요. 이 컬러는 색감이 조금 진한 편이에요. 색감이 진한 편이어서 먼저 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얇게 발라주면 은 조금 차분한 느낌의 모브 컬러예요. 이렇게 안쪽 위주로 진하게 발라주면 은 색감이 조금 더 돋보이는데 쿨톤 분들이 좋아할 만한 플럼 모브 컬러예요. 마찬가지로 이 빌더블 제형 덕에 진하게 발랐을 때랑 연하게 발랐을 때 분위기를 좀 다르게 연출해 줄수 있는 게좀 장점이고 오묘하게 분위기 있어 보이는 다크체리를 조금 깨문듯한 그런 컬러감이기 때문에 이런 컬러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컬러도 잘쓸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컬러들 중에서는 좀 가장 색감이 진한 편인 참드 컬러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색상을 한번 같이 발색을 해봤고 이번에는 제가 사용해보고 섞어서 발랐을 때 너무 예뻤던 그런 꿀조합으로 보여드릴게요. 웜톤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웜톤 조합입니다. 419호 레이지뱅을 베이스로 먼저 깔아줄게요. 일단 레이지뱅으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줬고 304호 시퀀스 컬러를 가운데만 발라줄게요. 경계 부분만 손가락으로 살짝 톡톡톡 펴주면 돼요. 이렇게 두개 같이 발라주면 되게 생기있게 과즙 탱글 립이 연출이 되거든요. 이 컬러 조합 너무너무 예쁘죠? 진짜 웜톤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립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쿨톤 분들이 좋아하실만한 조금 쿨한 조합으로 들고 왔는데 103호 히든 모브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이렇게 깔아주면 은 정말 딱 로지 MLBB 느낌? 79호 참드 컬러, 이게 되게 쿨한 플럼 모브 컬러잖아요. 가운데에 이렇게 살짝만 발라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섞어서 바르면 은딱 쿨톤 분들이 데일리로 쓰기 좋은 이렇게 예쁜 립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잘 사용하는 조합이 있어서 그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03호 히든 모브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126호 리들러 컬러 쿨톤들이 좋아할 만한 생기 도는 이 핑크 컬러를 가운데에만 살짝 발라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사하고 생기 있는 그런 조합이 되거든요. 방금 보여드린 그 쿨톤 조합보다 조금 더 브라이트한 느낌으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티슈에 묻어남 테스트도 살짝 해볼 건데 발랐을 땐좀 색감이 묻어나오는 편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연하게 묻어나오는 정도예요. 근데 이 정도면 은 글로우 틴트 치고는 묻어남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방금 이렇게 티슈에 세번 찍었는데도 이렇게 촉촉하게 글로우한 느낌이 남아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헤라의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 여섯 가지전 색상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번 틴트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색감도 너무 이쁘게 잘 뽑힌 것 같고 제형 자체도 기존 글로우 틴트들의 단점을 보완해서 정말 새로운 제형으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얇게 발리면서 이렇게 글로우한 느낌도 연출을 해주고 입술에 각질 부각도 일어나지 않게 정말 편안하게 사용하기 좋은 틴트여가지고 기존 글로우 틴트에 대한 편견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꼭한 번씩 사용해보시면 정말 이 틴트 너무 좋구나 하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기 좋아요도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